네차는 내발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겨울철 자동차와 관련한 월동 준비를 해야 할것중 하나가 와이퍼와 워시액인데 서리가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해서 사용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겨울철 와이퍼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로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는 결빙을 방지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돼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할 텐데요 겨울철 와이퍼가 잘 관리되지 않게 되면 얼어붙고 또 이물질 제거가 잘 되지 않게 되고 와이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소음까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와이퍼 관리법과 와이퍼가 보내오는 교체 시기 증상과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치뷰 와이퍼가 보내오는 교환 시기의 신호 네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 첫 번째 줄무늬 현상 보이는 그림처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나무 수액, 도로의 타르, 미세먼지 기타 다른 오염물에 의해서 와이프 블레이드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 드드득 소음 현상. 와이퍼 블레이드가 앞유리를 지날 때 드드득 혹는 음... 끼기기하고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와이퍼 블레이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압력에 의해 블레이드의 곡선 형태가 변형이 왔을 때거나 또는 앞유리에 유막이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와이퍼 암에 변형이 와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단월적 닦임 현상.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 와이퍼가 오래돼서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무 부분이 삭고 낡게 돼서 탄력을 잃게 되고 살짝 킹기듯 닦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네 번째 형화 현상 역시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무 부분이 오래되거나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고무 부분이 딱딱하게 굳게 되고 그림처럼 와이퍼 블레이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동티뷰 이렇게 대표적인 와이퍼가 보내오는 교체 시기 신호를 알아봤는데 그럼 겨울철 와이퍼 관리 요령을 짧게 알아보고 오늘 윤생이 준비한 겨울철 전용 와이퍼를 소개해줄게 첫 번째 눈이 오는 날엔 와이퍼를 세워둔다 이렇게 하면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무 부분이 얼어서 붙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고무 부분의 변형을 줄이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얼어붙은 상태에서 작동시키지 않는다 자칫 해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와이퍼 작동 모터에 무리가 가게 돼서 모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량의 히터를 켜든지 다른 수단으로 해동을 시킨 후에 가동을 해야 되겠지 세 번째 주행 중 눈이 올땐 워시액을 가끔씩 사용한다. 눈이 내리고 있을 때 주행을 할 때는 와이퍼만 움직이게 되면 벌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낮은 워시액을 가끔 뿌려주어야 와이퍼의 고무 부분의 손상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동티비 이렇게 해서 겨울철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내가 예고한 대로 겨울철 전용 와이퍼를 보여줄게. 바로 이건데 동티비 나도 우연하게 찾은 아이템이야.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배송비 포함 3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 일단 보는 것처럼 여기 트리코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회사 이름이고, 매디인 멕시코로 되어 있고, 본사는 미국 텍사스로 되어 있는데, 포장지를 보면 이 제품의 장점을 4개 정도 적어 놓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커버가 갑옷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져 악천으로부터 고문화를 보호한다고 하고, 두 번째 모든 차의 앞유리에 잘 적용되도록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하고, 세 번째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되도록. 고무날 부분에 테플론을 넣었다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고무의 재질 자체가 영하의 날씨에도 잘 손상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네. 일단 포장지를 뜯어보면 구성품이 와이퍼 블레이드 본체 연결 커넥터 클립 두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네. 연결 커넥터 클립을 자세히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 안쪽에 A부터 B, C, 끝에 E까지 표기를 해놓았는데 자동차마다 연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을 주려고 준비를 한것 같아. 한번 교체를 시작해볼까? 동투뷰! 그럼 이 차에다가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여기 보면 내차 같은 경우에는 4계절 전용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지금 달려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하고 아까 보여줬던 트리코사의 겨울 전용 와이퍼를 교체를 해줄 거야. 일단은 기존의 와이퍼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 제거 방법은 위에 있는 뚜껑을 캡을 열어주고 와이퍼를 약간 제치면 여기 안쪽 부분에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요 부분을 꾹 누르고 와이퍼를 뒤로 당겨주면 쉽게 제거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이 중앙에 보면 하얀 클립이 있는데 써 있는 걸 보니까 리무브 리타이어로, 그러니까 제거해라, 벗겨내라 뭐 이런 뜻인데 요걸 이제 뽑아내야 되겠지. 벗겨내고 장착 방법은 편하게 돼 있네. 그냥 여기다 고리에다 걸고. 껴주면 끝나게 돼 있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껴주면 끝 이렇게 해서 나는 올 겨울을 겨울 전용 와이퍼를 사용해 보려고 해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않아서 아직 기능적인 면이 체크가 안 되었는데 믿고 한번 써보려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겨울철 기능성 와이퍼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과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와이퍼는 한국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와이퍼도 한번 점검하시고 추운 겨울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걸련다 네, 수고했어, 동투뷰요.